오늘은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느낌을 풍겼다 하는 그런 13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생각만 하죠 원래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도가 지나친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은근하게 강요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강요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에겐 기분 좋게 배려해 주는 행동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인데요. 사실 연인 사이에서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도 계속 자랑을 하면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인식되면서 상대방은 나에 대한 매력지수가 떨어지게 돼요. 금방 질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죠. 세 번째는요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는 사람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센스가 없는 사람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오늘 힐을 신고 데이트에 나왔어요 근데 남자가요 데이트 코스를 산책할 수 있는 코스로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여자가 오늘 힐을 신고 데이트에 나올 줄 몰랐을 수 있잖아요 여자 마음속에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 오늘 힐신는거안 보여? 그러니까 딴 데로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대부분 좀 참고 걸어줄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눈치채겠지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남자가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 좀 쉬었다 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남자는요. 오늘 데이트 코스를 산책하는 걸로 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산책을 완수해야 자기 데이트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상만 해도 열받으시죠? 나 지금 발 아프다고 이걸 남자가 몰라요. 네 번째는요, 스스로의 약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하든가 그런 부분을 좀 고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절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가끔 그걸 역으로 자기의 장점이라고 막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허세를 부리는 상황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죠. 부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좀 아끼는 상황이면 상대방도 그걸 싫어하진 않아요. 이해하고 같이 발맞춰 갈수 있죠. 근데 자기가 경제적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게 컴플렉스가 돼서 오히려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든가 자기의 부족한 상황을 인정하고 미안해하면 될 것을 상대방을 이상하게 사치 부리는 사람으로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서 된장녀로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예요 다섯 번째는요, 스킨십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마구 들이대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어떤 특정 장소에서 해줘야만 할 스킨십도 안 하는 경우가 더 나쁘다고 할수 있어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남녀가 포기해 앉았을 때 주변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그런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만 마시면서 손도 안 잡고 가벼운 허그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왜그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을까요? 여섯 번째는요, 무드를 몰라서 상대방을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내가 만난 상대방이 기분이 업돼 있는 상태인지 차분한 상태인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무드에 따라서 상대방과 할수 있는 대화의 종류도 달라질 거고 대화의 강약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물론 스킨십에도 차이가 생기겠죠. 도서관에서 남녀가 둘이 나란히 앉아서 공부를 할때 어떤 장면을 상상하시나요? 무드가 좋은 남자라면요. 아마 격한 스킨십을 하지 않고요. 옆에 앉은 여자친구의 볼을 살며시 쓰다듬어주는 정도의 스킨십만 하겠죠. 일곱 번째는 옷을 못 입는 사람인데요. 이 옷은요. 되게 멋있게 입어야 된다. 아니면 비싼 걸 입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옷을 잘못 입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요. 함께 있으면 되게 지루한 사람이에요. 데이트를 하려고 만나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순간에 손을 잡는다든가 어, 중간중간 귓속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루즈함을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이 전혀 없는 사람 또 영화가 끝나고 나서 커피숍에 갔는데 주구장창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기는 한데 둘이 공유하고 있는 게 전혀 없죠 우리 좀 이따가 이제 뭐 할까? 뭔가 설레임이 없고 두근거림이 없이 시간을 채우는데 급급해지죠 데이트가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는데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데이트가 재미도 없고 루즈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더 나쁜 거는요. 데이트하는 내내 상대방에게 맞추느라고 진땀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힘든 일을 하고 온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뭔가 아쉽고 그리워져야 되는데 해방감을 느꼈다면 다음번에 데이트를 잡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될 거고 그렇게 쉽게 이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커플이겠네요. 열 번째, 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전까지 단한 번도 상대방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열한 번째는요, 다시 만나는 게 등교할 때 혹은 출근할 때 드는 느낌과 비슷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오래된 연인들이 사실 이런 상황에 많이 직면하게 되는데 설레임도 없고 막상 만나서 하는 일도 계속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게 되죠. 이런 경우에 상대방과 이미 약속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면 그 전에 뭔가 다른 일이 생겨서 그 약속을 안 나갈 수 있는 핑계가 생기면 쾌제를 부르게 되죠. 열두 번째는요. 일과 연애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일과 연애를 구분짓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내가 그 정도의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혹은 내가 일보다는 뒷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대방에게 서운한 마음도 생기겠지만 업무와 관련된 통화를 하고 오든 생각을 정리하고 오든 데이트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직도 업무에 대한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데이트에 몰입할 때까지 상당 시간 동안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 왜 와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인데요. 억지 표정을 잘 짓고 있어요 자기 감정과 반대되는 상황들에서 표출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은 참 가상한 거예요 그 표정을 계속 유지하고 평생 갈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언젠간 그 억지 표정 뒤에 숨은 자기 속내를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죠 사실 억지 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대답을 하고 있다든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가식적인 내 마음을 계속 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연애를 오래 해도 벅찬 느낌을 공유할 수가 없게 되겠죠. 최소한 이 정도라도 내가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고쳐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